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오피스 버전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오피스 버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에디션과 오피스 365용 에디션이 있습니다 시험은 오피스 365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에디션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일반 에디션과 365용 에디션은 메뉴와 메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에디션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에디션으로 설치하실 때 홈앤 스튜던트, 홈앤 비즈니스,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는 액세스가 설치가 되지 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설치된 버전은 프로페셔널 아니면 프로페셔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혹은 프로페셔널 플러스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플러스로 수업을 합니다.